다음은 김태영 전무님의 분석 영역의 시연을 통해서 데이터 중심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의 실제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전무님. 네. 어, 앞서 맥시모르 통한 중요 설비 점검을 하셨는데 좀 어렵죠. 어려운 부분도 많고 복잡한 내용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지금 여태까지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명을 관리, 그 그러니까 수명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어, 설비 관리 비용 관련해서 비용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점검 분석을 보겠습니다. 어, 보시면 화면은 지금 앞서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. 보시면 검사 일자가 나오고요. 작업도의 번호, 그 다음에 측정값들이 나오는데, 측정값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빨갛게 표시가 된 것은 경고 상한치를 지금 넘었다라는 표시고요. 이그 표시된 내용을 다른 표시가 안된 것과 이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빨간 표시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다 자세한, 옆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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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M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겠죠. 그렇지만 실제 이 점검 값의 무게중심을 좀 둔다면 원에 대해서 이 점검 값에 의해서 BM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높게 설정된 조치 상한 값을 좀더 내리면, 내린다고 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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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써 실제 점검, 그다음에 수명, 비용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전모님잘 들었습니다.